마라탕 먹방! <웃음> 드디어 하게 되었어 진짜 마라탕에서 이 푸즈를 제일 좋아해요. 요거. 나는 숙주! 네. <웃음> 대박 맛있었한 <웃음> 번도 이런 적이 없네. 어, 저 마라탕 먹방을 찍는 날이 일어나. <웃음> 영점에는 거기서 한번 연락해봐야 될것 같아요. 롬헌일상의 진원입니다. 아, 정인입니다. 네 안녕! <웃음> 오늘은 우리가 뭘 하죠? 마라탕 먹방! <웃음> 항상 예전부터 우리 마라탕 먹방 하고 <웃음> 싶었는데 드디어! 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? 저희가 진짜 최애 메뉴예요, 저희의. 저희 진짜 좋아해요.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, 마라탕. 사실 여기 마라탕은 또 처음 시켜봐요, 수원에서는. 어, 그래서 그치.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,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난그 전에 물을 한잔 마실 거예요. 근데 요즘 이거 먹어요. 마라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? 많은데. 항상 꼭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. 푸주. 맞아요. 저는 마라탕에서 이 푸주를 제일 좋아해요. 나는 숙주. 네, 저는 진짜 푸주 쳐돌이여 가지고. 제가 한번 먼저 먹어봐도 될까요? 아, 그럼 먹어볼게요. 음. 맛있어? 음. 아, 진짜? 음? 맛 있다. 음. 맛있지? 괜찮지? 음. <웃음> 이거 음. 어, 맛있어. 진짜 맛있지? 음. 마라탕은 진짜로 집마다 너무 맛이 달라서 아 어, 맛있다 여기 어, 옥수수 면이 기본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바로 먹어야 된다고 했어. 처음에? 어. 이거 맛있다. 그니까. 러 제가 연신내에서 항상 먹는 마라탕집이 있고 오빠랑 만났을 때 남성 근처에 시켜주는 마라탕집이 있거든요? 그두집 밖에 안 먹는데 여기가 처음이고요, 세 번째 맛있네 음, 맛있냐 괜찮다 근데 얼얼한 맛이 많다, 이건좀 음, 그래서 좋아, 그 이거를 중국당면이랑푸즈랑 청경채랑 다 같이 먹어야 돼 이걸 원래 저번 주에 찍고 싶었는데 한글날 촬영하느라고 음. 미뤄졌어요 한 너무 맛있어 바바로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한번 잡아줘 잡았다 양념이 맛있다 음. 그치? 그찮지 근데 고기가 아래 있는 거 맞지? 고기가 왜안 보이지? 혹시 내가 고기를 추가를 안 했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혹시 영시, 있을 수도 있나? 영수증 봐봐 고기를 설마 추가를 안 했다고? 맞네 맞네 이건 말도 안 돼. 엄마! 한데. 거기에도 고기 없죠? 그치? 맞네. 내가 아까 취소하고 다행 시켰잖아. 말도 안 돼. 마라탕 먹방에 고기가 없다니. <웃음> 근데 마라탕이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야채즈끼리만 먹어도 진짜 맛있다는 거야. 거부랑안 시켰으면 큰일 나, 벌써인데. 오빠는 그러니까. <웃음> 음식 먹을 때입안 가득 먹는 거 좋아해. 모르겠네. 그냥 먹는데. 그럼 아닌 거야. 그런가 봐. 저는 애인적 마라탕에 차돌박이 넣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웬만한 집에서는 차돌박이가 없어 메뉴에 근데 우리가 남성에서 시켜먹는 거기는 에 차돌박이가 있어 쫄깃쫄깃한 게 마라탕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같이 맛있지? 난 이거 꼬부로가 되게 맛있다 양념이 진짜 맛있네 대박 맛있어 <웃음> 국물도 한 입씩 먹어줘야 돼난 근데 또 국물 안 먹어 아직 모르는 거구만 국물은 살이 너무 즐거 같아 이미 먹는 것만에 찌는 거지 고기가 없으니까 깔끔하네 상당히 건강식이야 아 근데 고기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하다 <웃음> <웃음> 진짜로 약간 말도 안 되긴 해 마라탕에 고기가 없다 어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네 어쩔고나약 먹방을 찍는 날에 이러나 이 점에는 고기 좀 한번 연락해봐야 된거 진짜 고기 안 넣는 거맞아요 그기좀 <웃음>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원래 고기는 항상 뚜가하는 거니까 근데 아침 마라탕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 맞아 빵. 응, 유부네? 나 유부는 원래 안먹는다먹어볼 나도 유부 안 먹는데 유부가 마라 국물을 되게 품고 있네 오 되게 좋은 표현이었어? 어 <웃음> 오늘 나 얼굴이 되게 부은 거 같아 모르겠네 살찐 거 아니고 부은 거라 봐주세요 여러분 맵지는 않다 응 다행 얼얼하긴 한데 여기 숙주를 많이 주는 거 같아서 좋네 아 배불려 아직 젤 많이 안은거 같은데? 먹을 수 있어 나도 먹방 유튜버가 내 모습을 들다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먹어보면은 너무 못 먹어 맞아. 먹는 양이 너무 적어 내가 난 이제 그 마라탕이 왜 호불호 갈리는지 아직 이제 모르겠어 왜냐면 난그 맛이 다 너무 맛있게 느껴져서 음. 마라 그 맛이 진짜 진짜 안 먹네. 근데 자, 님. 고기 좀시 g 로 추가해 주세요. <웃음>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래? 어, 배불러. 배안 좋아. 조금 더 먹으시죠. 음. 좀만 먹어야겠다. 먹어 봐. 깔끔해. 맛있네. 맛있지. 근데 마라 기름이 진짜 엄청 살찐데 왜 맛있는 걸 살이 찔까? 맛없는데 살찐 음식이 있나? 없지. 개소리래. 어때? 네. 그렇지 없지. 맛없는데 살찐 음식은 없어. 어 진짜 배불러 근데. 많이 없어 우리. 그러니까. 제 고기가 없지. 아, 무리 생각보다 놀라워. 설마 없겠어 했는데, 진짜. <웃음> 없네. 후추랑 숙주만 추가했어. 그러면, 호기랑 양고기 중에 뭐가 좋아? 아, 속. 소... 기름진데, 거기에 양까지 넣으면은 약간 느끼할 것 같더라고. 느끼한 것 같더라고. 네. 요즘 어... 제가 거의 약간 의도치 않게 1일 1식을 해가지고 맨날 양이 너무 줄었어 근데. 근데 살도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완전. 뭐 재밌는 근황 없어요? 알바하다가 물통을 이제 사람들이 마시고 들으면은 다 먹은 거는 비우고 이제 물 이런 거 채워놓고 하잖아요. 안에 있던 거를 먼저 써야 되니까 자리를 옮겨야 돼, 이렇게.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보여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옮기는 와중에 내가 실수로 옮기는 아, 과정이 아, 냉장고 안에서 조금 열려버린 거야. 쏟아버린 거야, 이렇게 아예. 물통 하나라고 냉장고 안에서 다 쏟아버렸어. 사장님이 거기 뭐 어찌 비닐 사이도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5년 일하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봤다. 요뭐물 <웃음> 청소한 거지 뭐 잘했어 먹으러고 얼마 안 남았어 네, 꺼봐요가 맛에 진짜 잘 어울려 배가 맛삭한거어 배부르다 이따가 유가한번 먹자? 이것도 맛한번더 먹고 싶다니 응배상님더 음. 먹습니다 응 음. 자, 마지막 당면과 푸주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저는. 어, 당면? 음. 음. 와. 일루가 먹고 싶은 가 봐. 윌루야, 너 먹으면 쏙쏙어 윌루야. 언니가 못 먹어. 간절하게 쳐다보지 마. <웃음> 네, 오늘 이렇게 또 정인이와 함께 마라탕 먹방을 해 보았는데요. 고기를 추가를 아,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. 네,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난이해. 그래도 또할수 있잖아. 또 해요 마라탕 먹방? 어 언젠간. 뭐 반응이 좋으면. <웃음>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. 어, 네. 진짜 맛있었어요. 맞아요. 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먹방 혹시 원하신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꼭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바위.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음. 우리. 뭐. 그니까 구독 좀해